가상진료는 15일 만에 10배, 전자상거래 배송은 8주 동안 10년치에 해당하는 양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에 집중하여 연구하다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은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기존의 해당 업무는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나 노동자들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화는 사람의 대체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왔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팬데믹 특수를 이용해 오히려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은 비대면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바로 그런 예가 될 텐데요. 이번 시간 비대면 산업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전략으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더 편리하다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비대면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음식 서비스,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개인화 영상 플랫폼, 그리고 팀즈나 줌과 같은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에서 가장 핫한 원격 의료까지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한 맥킨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상 진료는 15일 만에 10배, 전자상거래 배송은 8주 동안 10년치에 해당하는 양이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2주 만에 2억 5천명이 참가했죠. 비대면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비대면 산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볼까요? 비대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IT 기술이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인 쇼핑,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등과 융합해서 서비스 형태를 확장하고 온라인화한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렇게 빨리 비대면화, 온라인화 할수 있었던 이유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코로나라는 총매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19가 일과 생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최근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정부도 비대면 산업의 육성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선도할 미래산업 8개 분야를 지정하고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죠. 해당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 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이나 물류, 디지털 콘텐츠, 행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산업의 비대면 서비스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대면 산업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변화와 시공간이 초월화, 그리고 무인화와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산업의 첫 번째 특징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다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 특히 서비스업은 사람과 오프라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원을 만나 대출을 받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문의 역시 사람이 아닌 챗봇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소통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플랫폼의 데이터가 축적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활용은 우리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인 시공간의 초월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산업에서의 공간의 개념이란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상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에서 재택,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회의는 대면 미팅에서 화상회의로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하게 되었으며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게 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공간의 개념이 초월되면 글로벌 전략이 좀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에는 시공간 외에도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대신하는 무인화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밀키트 전문점과 같은 무인 점포, 그리고 마트의 무인 계산대, 직원을 대신해 주문을 주고받는 무인 키워스까지 저희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인화 영역으로 사람이 하던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무인화 시스템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업무 수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해당 업무는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나 노동자들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화는 사람의 대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는 기계가 하고 사람은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즉, 사람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 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대면 서비스 중 원격 의료를 예시로 선택한 이유는 산업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격 의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의료의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비대면 산업의 문제를 재확인하게 되고 해결 방안도 각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원격 진료의 시장 규모는 2019년 305억 달러, 2021년 412억 달러로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치유나 치료에서 예방과 진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증가예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둘째는 접근성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에서 나가면 병원이나 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거리상으로 멀거나 의료 전달 체계상 병원 방문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셋째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합법화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사용하게 된 거죠. 2020년 맥킨지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전에는 겨우 11%의 사람들이 원격의료를 재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무려 76%의 사람이 원격 의료를 재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원격 의료가 성장하면서 원격 의료의 기업 수도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대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 기업 중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수익 구조를 잘 정리되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가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죠. 국가마다 다른 문화, 정책, 사람, 정서, 법규, 규제, 시장과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글로벌 진출할 때 선진국만 고민하지 말고 신성장국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비대면 서비스는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진입장벽이 다소 낮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된 서비스는 이후 선진국을 진출할 때 훨씬 용이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대면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자분들에게 미래 준비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전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산업은 기술보다 산업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에 집중하여 연구하다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은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 제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한국의 비대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과제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개인정보와 비대면 격차, 실감성, 소통, 법이나 제도적 마련의 다섯 가지 분야에 각각에 맞는 과제가 주어져 있죠. 모든 분야를 해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시장을 선두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종료되어도 팬데믹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문화나 산업구조는 쉽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 서비스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새로운 주류 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떠한 위기든 사회의 흐름을 잃고 발빠른 대응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